가장 중요한 건 이건 누굴 위한 것이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더 행복했으면 좋겠냐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려생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요즘 기사가 좀몇개난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기사냐면 아마 이거 대만 배우로 알고 있어요 진관림 네, 이분이 길거리를 가다가 강아지가 이렇게 파랗게 아바타처럼 염색돼 있는 걸 보고 분노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그로 인해서 강아지들의 염색에 대해서 아 이게 괜찮은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거죠 뭐 저도 가끔 보다 보면 조금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는데 기사나 이런 데서 막한더공처럼 염색한 아이 아니면 막 호랑이 무늬를 염색한 애 그럼 호랑이를 키우지? 벌써 답을 얘기해버리네 어쨌든 뭐 지금 이번에 기사에서 나온 것도 되게 심해 보이는데 오늘은 강아지들의 염색에 대해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일단 염색약의 종류부터 알아볼게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니까 좀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염색약의 종류가 아주 다양해요 저도 사실 염색을 하는데요 가끔 생각해 보다 보면 많이들 보실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제 새치가 엄청 많아서 염색을 좀 까맣게 하고 있어요 그 염색에도 뭐 사람도 그렇지만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화학염색약 말고 뭐 일시적으로 염색의 느낌을 낼수 있는 뭐 옥수수 전분가루 컬러 파우더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파란 볼터치용 파 파우더처럼 뭐 이런 펫 블러셔도 있고요. 그리고 과일, 채소에 천연 색소로 물들이는 천연 염색약도 있습니다. 근데 뭐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천연 염색약이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볼게요. 우선은 천연염색약은 천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뭐 그렇게 건강에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문제가 아예 없는 거는 아니죠. 우선 첫 번째로 이 염색을 하는 동안 아 저도 이거 그래서 내가 맨날 와이프랑 싸우는구나 발라놓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거 기다리는 게 귀찮아서 내일 할래? 내일 모레 할래? 이러다가 이제 방송에서 허옇게 나오면 또 이제 우리 와이프는 내가 안 챙겨주는 것 같잖아 하기도 하거든요. 저도 제 그걸 알면서도 그 기다리는 시간이 싫어서 막 미루는 경우들이 많은데 강아지들은 더 그렇겠죠 그 기다리는 시간 아니면 또 헹구는 과정 자체가 제가 맨날 이 목욕 아이들을 싫어한다고 라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 있고요 그리고 냄새가 바뀌죠 강아지들도 새로운 냄새를 맡으면 몸을 비비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 몸의 냄새가 바뀌면 얘는 냄새로 난줄 아는 애들인데 좀 어색할 거 아니에요 강아지들끼리의 의사소통에도 문제를 줄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이건 누굴 위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뭐옷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강아지들이 이걸 좋아하냐 맞아요 싫은데 건강을 위해서 너무 추울 땐 해야 된다라고 요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강아지들이 우리 사람처럼 아 내가 염색하면 내가 이뻐져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염색한 이 트렌디한 모습을 거울을 보면서 좋아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고 그러니까 뭐 천연염색약 같은 경우는 건강에 뭐큰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막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누구의 욕심으로 하는 것이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천연 염색약 외에 또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이런 기존의 그런 화학 염색약이죠. 저도 사실 염색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염색하고 나면 저 두피가 약하거든요. 머리가 간지러워요. 가끔은 껍질 같은 거막 벗겨지기도 하고.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죠? 강아지들의 피부는 사람보다 약하다. 강아지들의 피부는 pH도 중성에 가깝고 두께도 훨씬 더 얇기 때문에 사람보다 되게 약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런 사람 염색약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그 화학적 물질에 만약에 알러지성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면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강아지 전용 염색약도 있습니다. 강아지 전용 염색약은 사람 염색약보다는 안전해요. 그리고 강아지 피부 pH에 맞춰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머리를 염색 여기만 하고 머리 감을 때 어떻게 해요? 염색하고 머리 이렇게 감으시는 분 없으시죠? 다 이렇게 이렇게 감죠 내 눈에 이런 피부에 닿지 않게 하려고 다 이렇게 하는데 강아지들은 어때요? 털이라는 게 온몸에 있잖아요 이런 걸 꼼꼼하게 우리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아이들도 아니고 그리고 먹었을 때큰 독성이 없게 만들어지고 있다고는 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화학적 물질이기 때문에 요즘 강아지 샴푸나 이런 것도 부드럽고 순한 것들 많이 쓰는데 결국에는 피부에 염증 반응 같은 걸 일으킬 수 있어요 가려움증, 뭐 피부 자극, 발적 뭐 이런 거 일어날 수 있고 특히 피부염이 있거나 각질이 일어나는 강아지들한테는 절대 염색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가끔 이런 것도 느껴보셨을 거예요 강아지 털을 만져보면 조금 기름지다 이게 꼭 목욕을 안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의 보층 이 오일층이 생기거든요 근데 염색약은 이런 오일층을 없애버리면서 하나의 방어막을 제거하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제가 계속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뭐 천연염색약 뭐고 떠나서 그냥 얘네들이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미국 플로리다랑 잭슨빌에서는 동물한테 염색을 하는 것을 학대로 간주되어서 불법입니다. 그러면 강아지의 염색을 무조건 학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또 그건 아직까지는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게 기사에 나온 것처럼 아바타처럼 하고 호랑이처럼 하고 막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학대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학대라고 했을 때는 이 행위를 했을 때그 대상이 신체적으로 고통을 느낀다거나 삶의 질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학대라고 얘기할 를수 있는데 아주 심한 염색 아니면 그렇진 않으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의학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렇진 않기 때문에 과하게 하지 않은 건 학대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학대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더 행복했으면 좋겠냐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땐안 하는 게더 좋다 이건 인간의 욕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아지 염색 괜찮을까에 대한 팩트체크를 한번 해봤는데요 있는 그대로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이쁘게 막 염색하고 이러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 있는 그대로 이뻐해주세요 또 흥미로운 이슈가 있으면 팩트체크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